대부분의 ISTJ는 꽃 선물을 받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꽃은 관리하기 어렵고 아무리 잘 갖고도 결국에 시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ISTJ에게 꽃 선물할 때 생화보다는 드라이플라워를 주는 것이 낫습니다. 또한 ISTJ는 선물을 받을 때 본인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품목을 좋아합니다. 그 품목들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. 만약 ISTJ의 실용적인 취향을 잘 모르겠다면 그땐... 호로를 크게 타지 않는 식품을 추천드립니다. 디저트로 먹을만한 케이크, 커피, 초콜릿은 ISTJ에게 큰 거부감이 없습니다. 오늘 시해 주시 야사통해 ISTJ 와유아인 신고 Bonin Dung f a i s m r Dung Total n e g Benefit Yul Nulil s su u i t s u b n a d u c u s